in oh. 라고 <웃음> <웃음> 지양이도 서울, 서울가 시지국빠 국밥, 국밥. 국밥도 충분히. 국밥이도 충분히. 국밥이도 충분히. 국이도충분이도 충분히. 국이이게자연강어이요오케이도충분막이이도충 얼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이어서 먹는 거예요? 형부 내가 그냥 보는 거 같니? 근데 어떻게 내가 오게 했잖아 어떻게 내가 그냥 보는 거 같아서 섬세하게 봤단다. 그래. 응. 응. 응. 다다 응. 리 응. 미세 응. 응. 응. 응. 우 응. 응. 응. 응. 응. 응. 세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리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아버지할아아니아버지 맛있어 나서먹어와있어이스 나도 또 아, 이 저기 어 먹어 완전히 뭐 생일이구만. 오늘, 오늘 우리 노아 엄마 생일잔치다. 겸겸 다야? 음. 와 이거 순수해. 먹어봐. 이거 진짜 신선해 막내 이거 먹어봐. 이름만 망고. 망고랜다. 망고가 아니라 멍게. 망고. 아니, 망고 저거 응. 어, 원래, 애기들에게는 그 애기들 어, 어. 이제, 뭐예요? 어, 어. 아. 그래, 아, 우리, 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응 오, 주는 것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 둘다로 졸릿지 짝도릿 나는 발라불뜬도안들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이거 너무 구운건데, 나는 구운게 너 맛있어 말랑말랑 로마주터이거보다 전국 통과. 이 근처에 알겠어요. 그 보여줘 봐 봐요. 그럼. 어디가죠? 1 7년산뭐 이름이 네, 윈저, 네, 윈저, 어, 윈저야? 네, 어. 스코틀랜드산 우리 형부와 우리 제부가 좋아하는 위스키 이렇게 많이 드시고 조금밖게안 남았습니다. <웃음> 저희는 다못 먹고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술 드시는 분은 두 분이에요. 형부, 제부공자 들어가는 분. 형부, 재부. 위스키. You like w h i s k y Do you like w h i 생일 축하 해야 되니까 빨리 주인공이 와요. <웃음> 사니다사합니다사니다니다사랑합니빠아빠합니아사랑니다사아니다현이 아빠 다사이아빠다 사랑합니다. 사다현이 아빠 다사다아 아빠 니까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 좋아해 이 고마워요 다거든요아 이거, 아, 알았어 네, 이거 까면아 알았어 아, 이거 초콜릿초콜릿 아빠 줄까? 아빠 아저 이거 주 어떤 거? 어, 아잠깐 아, 기다려봐 사이에는. 어떤 거고 어. 엄마 응, 엄마 이, 이 옆에 주변 있는 대로 다 먹고 여기 아빠 저기 아직숟가락 있어요 여이 아주 그냥 요란한 생일 축까 요란이네 요란하네. 다이이는 다음, 다음, 다음, 층에 거를 야, 요구하기 다음 때문에. ]야. 다음 층에. 이거는 뭐야? 그럼 이것도 먹는 거야? 오, 대박. 초콜릿이야? 그건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 오, 오. 초콜렛.